저는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버스로 또 비행기로 원래는 국내 롱디 중이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이번에 호주에 가게 되면서 저도 마침 새로운 세계의 설렘 그리고 여행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그 중에서도 멜번 싱가포르를 경유해 가는 여정인데요 잘잘할수 있을까요? 정말 온갖 걱정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더니 당일에는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7시입니다 손에 있으니까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아 마티나 라운지다 이러면서 주변을막 이렇게 영상 찍고 가고 있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마티나 라운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주변에 여쭤봤는데 모른다 그러셔가지고 일 화살표를 따라서 트레인을 탔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때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문 연대가 없어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새우버거랑 트레비 먹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진짜 많은 인간이거든요. 못 나갈까봐서 책을 미리 꺼내놨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첫번째 기내식은 커리랑 밥이었는데 푸석한 롱라이스가 나와서 쌀이 폴폴 날아다닙니다 소스도 너무 적었어요 Thank you. 면세점을 제가 다 돌았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선인장 가든에 가기로 했습니다. 초록초록 선인장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좀 뿌옇지 않나요? 여기가 어그 흡연구역이랑 같이 있는 거였어요. 제가 예약한 프리미엄 플라자 라운지는 탑순 게이트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롯데면세점 왼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면 나왔습니다. 클룩으로 미리 예매하면 6시간에 53,000원이에요. 여기는 라운지에서 쉴수 있는 의자인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 발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웃음> 여기 라운지에서는 맥주와인, 와인도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중에서 골라서 마실 수 있었어요. 이 와인도 더 마시고 싶으면 똑같은 잔을 그대로 갖고 오면 한번더 따라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비행기 너무 쌀쌀했어요 자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패딩을 꺼내서 이불처럼 둘둘 말고 잤습니다 아침 7시쯤 기내식을 갖다 줬어요 굿모닝 인사를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소스가 충분했습니다 익숙한 쌀에 익숙해진 건지 이번에는 커리를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